자유롭고 싶어 항상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그저 노래하며 그저 사랑하며 난 즐기고 싶어 아무렴 괜찮아 많고 많은 걱정에서 벗어나 내가 말해왔던 그런 삶을 위해 난살아가 벗어나 내맘 가는 대로 다른 사람들 시선 따윈 신경 쓰지 마오 oh, 하고 꿈대로 내 몸을 맡겨 다른 생각은 마 oh. 던에서 벗어나 모든 걱정 있고 혼자만의 여행. 난 떠나고 싶어 고민은 하지 마 지쳐가도 내맘에서 벗어나 항상 잊어왔던 예전 나의 모습 난 찾아. 내가 든 막. 이 세계 내에서 실은 모든.